백룸 레벨 1A3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는 나도워터의 외형적 특징은 일반적인 증류수의 형태를 보이며 섭취시 세로토닌과 엔돌핀을 포함하는 실로시빈이 됩니다. 참고로 나도워터에 감염된 식사를 통해서도 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들어온 나도워터는 자가복제를 시작하고 호르몬 자극을 숙주의 대로 보내는데 숙주는 알수 없는 목소리와 함께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낫워터 모든 개체들의 의식들인 것으로 일론화되었으며 감염되었던 방응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낫워터에서 채취한 샘플들이 다른 곳을 향해 이동하면서 보이는 특이성은 완전히 새로운 의식처럼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식을 지켜봤던 방응자들이 낫워터의 샘플이 특이성을 나타낸 지점을 정확히 설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했고 신빙성을 더해주는 그들의 말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연구를 통해 알아낸 사실로는 나도 워터를 섭취하는 행동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동시에 여러 방릉자가 섭취를 하게 될 경우 나도 워터에 의해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위협적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인간 외에도 숙주에 따라 DNA 구성과 생물학적 보호는 첨예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접근에오는 모든 개체에 대해 중립을 지키고 적대감을 드러내지도 않으며 숙주를 제어하는 것에도 큰 관심이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적 추출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저 숙주의 지식, 생명 및 감정만을 공유하며 백금에 대한 깊은 지식 또한 가지고 있는 나노터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무리 없이 지속되고 있어 어쩌면 백금 탈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